네. 그의 딸. 그렇죠. 자, 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에요? 어, 되게 우울하고. 아, 그렇군요. 네. 아닌가. <웃음> 어, 아니 아니야. 네, 네.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지금, 네. 네. 어, 자,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? 어, 딸 딸의 좋은 점을 말해주고 칭찬해줬어요. 네. 자, 혹시 뭐라고 엄마가 칭찬하거나 딸에게 말을 했나요? 어... 어 청소를 너희 방을 깨끗하게 네. 잘 했다. 잘 했다? 그렇죠? 아, 아너희 방을 청소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. 네. 어... 음... 그리고... 네. 공간해 네, 맞아요. 좋았어요. 그렇죠, 예 맞아요. 그렇게 하셨고, 그리고 어, 그래서 이제 딸이 그 얘기를 듣고 어, 나중에 어떤 얘기를 또 했어요, 딸이? 아이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. 네네, 네, 그렇죠. 꼴찌에서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은 대개 자녀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.